이번에는요. 초코 머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코 머핀을 만들기 전에 주의할 세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자, 첫 번째. 계란을 투입할 때 많은 양을 일시에 넣지 마십시오. 일시에 넣으면요.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. 자, 우리 계란은 한꺼번에 넣지 않고 몇 번에 세번 내지 네 번에 나누어 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, 두 번째는요. 어, 머핀이기 때문에 가루의 양이 많아요. 자, 가루의 양을 반죽에 집어 넣었을 때 이제 가루가 잘 섞이지 않아서 덩어리질 수 있고 가루를 집어넣고 너무 많이 섞다 보면 거품이 꺼질 수가 있어요. 한 가루 한 60% 정도 섞였을 때 연이어서 물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혼합을 시키는 게 섞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세 번째는요. 코코아 분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. 이기는 반죽색이 진한 갈색이 된다는 뜻이에요. 자 우리가 구울 때 착색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구울때 각별히 신경쓰시면서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 먼저 유지를 찍어넣습니다 그리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를 넣고 부드럽게 만들 때는 음, 무조건 처음부터 3단 돌리지 마시고 1단, 2단, 3단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겨울에는 요 겨울에는 특히 처음부터 3단으로확 돌리면 살이 불어질 수 있어요 휘포의 살아시죠 혹은 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유지의 경도를 감안하면서 어, 속도 그리고 유연하게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유동적이라는 거 눈으로 봤을 때 허머드 상태, 마요네즈 같은 상태가 되면 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유지가 부드럽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설탕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설탕 소금이 들어가면 항상 해야 될게 항상 해야 될게 뭐냐? 여러분들 믹서볼의 옆면과 바닥을 긁어 주는 스크래핑. 돌려 가면서 스크래핑을 해 주세요. 스크래핑을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액석이를 다시 위로 올리고 1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2단을 이용해서 설탕, 소금을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그 다음에 3단을 이용해서 크리마를 시키는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, 이렇게 설탕 소금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 3단을 이용해서 크림마를 하는 겁니다. 자. 자, 크림마 상태를 한번 봐 주세요. 자뽀얗 상태가 됐죠? 자, 이번에는요. 계란을 세 번에 나누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란이 2할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믹서기를 좀 내려놓으면 잘 보이겠죠? 자 고무주걱으로 스크래킹을 해주세요 러면서 스크래킹을 깔끔하게 자 스크래킹을 하신 다음에 자, 일단 돌리겠습니다 2단 돌리겠습니다 자, 1단과 2단으로 균일하게 이제 혼합을 시켜요 자, 균일하게 혼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3단을 이용해서 크림 상태로 만하는 겁니다 자, 보면 자 계란이 어느 정도 섞였죠? 자, 이렇게 되면 3단으로 올려서 크리마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크리마가 되면 계란이 섞여서 크리마가 되면 또한 계란 2알이 들어갑니다 같은 요령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내리고요 믹서볼을 옆면과 바닥을 깨끗하게 스크래핑을 해 주고요 자 1단으로 내린 다음에 계란을 좀 섞어 주겠습니다 계란이 어느 정도 섞이면 다시 2단으로 좀더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이 다 섞으면 3단으로 크리마를 시킵니다. 자, 계란이 섞였습니다. 자, 3단으로 크리마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계란 3개가 다 들어가고 난후 예, 반죽의 상태가 되겠습니다. 에, 여러분들, 이 반죽에는 유화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위기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약간 있어야지 너무 지나쳐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<웃음> 자 이제는 가루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마가 다된 반죽에 가루를 집어넣으면 가루들을 채를 쳐야 되겠죠 자, 지금 들어가는 가루들을 전부 조금 큰 스탠볼에다 담고 균일하게 혼합을 하겠습니다. 되면 체를 치시고요. 자 체가 완료가 되면 가루를 트리바 된 반죽에다 붓습니다. 자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가볍게. 섞는데, 이때 나무 주걱을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. 자, 네, 이렇게 섞다가, 이걸 가루를 다 섞은 다음에 물을 집어 넣으면, 지금까지 올린 거품들이 다 소포가 되기 때문에, 요 정도, 이렇게 가루가 있을 때,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물과 가루가 섞이기만 하면, 섞이기만 하면, 그 다음에 초코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, 가루와 물이 섞이면 그 다음 초코칩을 집어넣고 초코칩이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게끔 신경쓰시면서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요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, 감독관이 제시한 에, 컵의 개수에 맞게끔 균일하게 패닝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10번 모이면서 어,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주머니 반죽을 담을 때는요 짤 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반죽을 넣어 주세요 늘면서 밀어 주세요 넣고 밀고 넣고 밀고 자그 다음에 너무 많이 닦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닦으면 반죽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또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, 짤때 아주 중요합니다. 짤 때,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. 대고대고 차오르게끔 짜시는 거예요. 되고, 차오르게끔. 자, 그리고, 그 원하는 양 70%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, 70%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, 개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, 내가, 한이흰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은박컵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흰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50%만 먼저 짜요 50%만 50%만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더짜는 방식으로 개수를, 개수의 양을 균일하게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양의 50% 정도를 이제 균일하게 짜신 다음에 이게 전체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. 24개든, 뭐, 20개든, 감독관이 제시한 개수를 음쭉 한번 보고, 아, 좀 이쪽이 좀 부족하다. 그럼 부족한 대로 좀 하면서 조금씩 더 채워나가면서 채워나가면서 양을 중요하게 맞추는 게 아주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. 조금만, 좀, 네, 좀 됐습니다. 자,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패닝이 다 끝나면,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